상대가 기다린다. 잊을 수 없는 싸움을 남겨줘라. 서 주저앉지 마라. 다시 도전하면 된다. 뒤쳐지고 있다고 반드시 치는 건 아니다. 곧 너도 알게 될 거야. 이네 화력 덕분이다. 아군이 전투에 복귀했어. 무승부라고? 아니 아니, 그건 안될 말이지. 승부를 내라. 너라면 할수 있다. 마지막이다. 나를 너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어라. 이제 너의 본분이다. 싸워라. 싸워라. 너의 팀이 졌다.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. 순기를 증치해라. 한 명만 남았다. 1분 남았다. 친구.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.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. 좋아. 적이 쓰러졌다이 무승부 상태를 끝장내라, 소자. 일분 남았다 친구. 이제 다시 싸울 수있어 소자! 너 혼자만 남았다. 용기를 가져라. 이번 라운드에서는 졌다. 상관없다.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.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곧전세을 뒤집을 수 있다! 일분 남았다, 친구. 이가 마지막이다. 다들 너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어라. 너랑 총싸움을 하다니참 무모한 녀석들이었어. 안 그래? 이기고 있군. 지금 좀 활약을 보여줘야지. 씨가 <목소리> 구원했다.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.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. 1분 남았다, 친구. 설대가 부활했다. 너희 팀이 졌다.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. 전에도 폭발해본 적이 있지. 그럼 매치 포인트도 별거 아니다. 싸워라. 남았다, 친구. 선대가 부활했다. 좋아, 적이 쓰러졌다. 매치 포인트에다 비긴 상태다. 승부를 확실하게 내라! 남다 친구. 바 이거지. 이걸로 게임 끝이다. 잘했다. 넌 나랑 비슷하군, 타이타. 머리를 아주 철수, 아주 장하다.